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웃음> 신인 파이버센스의 데뷔 무대인 M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오늘 너무 너무 떨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멋진 무대와 멋진 노래, 라고. 멋진 컨셉, 의상,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 링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어, 무대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일단은 영광스럽게 방방신기 선배님들의 '더웨이유어'를 저희가 커버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어, 네, 2004년도, 5년도 <웃음> 굉장히 어렸을 때네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저희 누나도 저희 누나도 동방신기 선배님의 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엠카에서 이 무대를 커버를 한다 하니까 누나가 굉장히 아, 기대하겠다. 잘하고 와라. 이렇게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의 즐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즐기고 재밌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승호 형. 승호 형 여기 있어요? 승호 형. 어디호가 숭호, 어디있지? 네. 승호가 안 됐네. 승호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토리즈의 스페셜 무대 바이오브센스의 더웨이 유어, 동방식의 선배님들 의 더웨이 유어를 커버를 했는데요. 되게 연습 시간이 짧았어요. 급하게 준비했다면 4일, 5일 밖에 준비를 못하고 무대에 올라간 건데 다들 열심히 재밌게 하다 보니 또 그리고 무대를 너무 이쁘게 꾸며주셔가지고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고생했어, 수빈이형. <웃음> 귀 나랑 셀카 하나 찍을까? 너무 좋아요. 응, 응, 응, 진영이 어때요? 네,